마랑 아니냐? 야야 저거 마랑 아니냐? 하면서 야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미쳤어! 마랑 브이로그 하하하하하하하하 보세요 예 아.. 또 보고 맑은 하늘 보니까 기분이 확 잡치네 구공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지청 r 이 cold. I 리코 시원하다는 얘기.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운동 I 때도시락 know what I'm 개 a 셀 i n g I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있어 얘는요 m s y 닭띠에 같은 혈통으로써 회띠 회띠 와 저게 여긴 공룡이고요 공룡 와저 닭이 진짜 이뻐요저 애완개 애완... 애완개냐? 저얘 이름이 누리예요 누리 누리 안녕 누리 안녕 이낮 시간대에 오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운동하기 되게 좋고 일단 여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음. 조용조용한 데서 하고 싶습니다 프리워크 무조건 먹는 편브랜드 현동 개폐 주교지 이마트로 가 보도록 할게요. 이마트 이살 음! 네, 지금 할인을 많이 하니까 할인으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끼 먹을 수 있죠. 하나 더사면 여섯 개 충분. 여 아, 이거 피부 때가 먹는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네, 맞... 네 이거 맞아요. 대용량 이 있어요? 네, 큰 거요? 네. 네. 그 알맹이 작은 걸로는 대용량 이 있고요. 네 그걸로 하나 주시고. 아직 지역 사람 팁다이 중에서도 장난감 가지고 노는 친구들 따로 있어요. 열이냐? 열이냐고. 음. 일곱 마리 견주로서 이런 걸 살면 잠다잠겁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나는 건 절대 사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부위는 안 어느 부는 소리 안 나고 그리고 딱 어느 특정 무슨 이런 이 정도 소리. 이 정도면은 쪽잠은 잘수 있어요. 아, 이거 하나 사야겠습니다. 내가 부른다. 너나도 맛있지. 우와! 물티슈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좀 해볼까 기 <목소리> 자기가! 피해 주고! 제발! 아아! 아 쇼메이커! 후우! 후우! 경이! 고이 쇼메이커! 플레이메이커! 진짜 이게 시 이게 여기. 포탑을 파습니다 여기. 아! 이 What up, k i 대략 있렌계 소갠 신의 음식 신식 비 <웃음> 굉장히 엄청난 단백질과 더불어서 이 염분을 제공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일단 여러분들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 꽤나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바빴습니다 진짜 스케줄이 유튜브 촬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빴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 달에 진행되는 쇼미더바디 그 기획을 해야되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언제 또 오실지 몰라요 미국에 사시니까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데이트도좀 많이 하고 검색해봐 네롤 검색해보세요 진짜 컴퓨터도 거의 못했어요 롤도 거의 못하고 게다가 지금 요새 벌컵 하느라고 제가 아주 레인하게 이번에 보셨죠? 제가 인바디 20, 47 찍은 거 인바디 100점을 찍었으면다 100점 예! 10kg를 찌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에이 에너지가 그냥 흘러야 하는데 질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반갈죽 반갈죽 색깔을 하신 분들이 꽤나 많았다라는 그 이후에 전부 다 저한테 남자답게 마랑님이시죠? 사진 한, 한 장만 진짜 남자답게 사, 마랑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 이거 문제더라 중계딩 이 중계딩 구독자들이 좀 문제야 뭐가 문제냐 나대 나댄다고 나대 제가 이번에 부모님이랑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에버랜드 가서 부모님이랑 데이트를 했어 오랜만에 진짜 한 20년만 20년 넘은 것 같아 에버랜드 중고딩이들 왜 이렇게 많아 다 아, 애들이에요 저말 마랑 아니냐 야야 야, 저거 마랑 아니냐 하면서 야,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미랑어랑마바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야,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랑, 마송곳랑마 송곳 랑 마랑, 마랑, 마랑, 마 송곳 랑 마랑, 마랑, 마랑, 마 송곳 랑 마랑, 마랑, 송곳 마랑, 마랑, 마 응? 진짜 사선고인한 명이 딱 오더니 바가지머리에 사선고딱 오더니 말은맞죠 사진 아이 정도면 오케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들도 그래 술자면 그냥 와서 인사도 안하고 사진 음,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 이런 사람들 많아 근데 거기까지 오케이야 근데 걔가 저한테 자꾸 포징을 시켜요 저한테 전안근을 한번 힘줘보라니 이두에 힘줘보라니 뭐삼대 힘줘보라니 가슴을 갑자기 만지더니 나대는 거야 아 내가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편해요? 아제가 편하냐? 야, 형이 편하냐? 편한 사람이에요? 진짜 MGMG MG 얘기 잘안 꺼내는데 그래도 MGMG 야, 내가 항상 말했지? 기본만 해라 공부 못해도 돼, 오케이 뭐, 안 가도 돼, 오케이 그런데 인성이 돼야지! 옛날이야, 내가 10대의 마랑이야, 오면 인사받겠습니다! 저는 유저지 웨스오렌지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는 유택입니다. 태 결례를 보러 쓰고 사진한장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남자가 봐도 느껴지지 않아. 어필한 거야. 나 괜찮은 남자다. 어려서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예의 발라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예의 바른 친구들이 성공해. 명심하도록 해라. 너너 너 내가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알지?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봐봐. 성인분들은 와서 사진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고딩애들은 못하나봐. 니들 이거 주문 못하지? 여성이 받을까봐. 그래서 주문할 거 메모장에 적다가 만약에 전화받으신 분이 돌발 심문했다아아아 아... 아... 이런 애들 있는 거 알아요. 지나가다가 내가 말랑인것 같아. 거슬야 누가 봐도 마랑이잖아. 야, 이마트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애들 누구 있어? 일단 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닌다, 형이야. 겨울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닌다, 형이야. 겨울에 나 신고 다닌다, 형이야. 뭐지, 거꾸로 신고 다닌다, 나 형이야. 졸라 잘생겼대, 형이야. 이마트를 갔는데, 어, 이마트 갔거든요? 올리브오일을 벌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랑 눈빛 몇번 맞췄지. 내가 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저 마랑이에요라고 할 수가 없어. 이번 달또제 생일이었고 아제 많이 바빴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하고 이제 쇼미도 쇼미도 바리 기점으로서 영상도 많이 올리고 저 또한 좀 개인적인 시간들은 사월에 다 끝내고 이제부터 일을 많이 할 거예요. 형 영상 도대체 언제 올려주는 거야? 지금 연료가 슬슬 바닥나. 그리고 또 보냈어요 사고 당하신거 아니죠? 빨리 완쾌 했으면 좋겠다 완쾌 안되는 부상 당하고 싶어? 저를 미워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모든 우리 마랑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자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You know I'm watching you And y o u watching me I'm watching you too 사랑하고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쿠키 너무나도 태웠지 그래도 난 먹었지 네가 만든 쿠키 너무나도 맛없지 먹다가 널 뱉었지 난 너를 너무 기다리다가 사랑을 했었고 너무나도 너를 좋아했다고 말을 하지 못했어 그래 그래 나는 나빴어 그래도 먹어 좀 탔어도 그래도 먹어 맛없어도 달콤한 쿠키 달콤한 쿠키 널 너무 사랑할 거야 다라도 없어 목말라도 그래도 먹어 목매여도 달콤한 쿠키 달콤한 쿠키 사랑을 할거야 쿠키